재활용이 안됩니다. 색깔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상표가 붙어 있는 물병은 상표를 뜯어야 합니다. 상표가 붙어 있는 물병은 상표를 뜯어야 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상표가 붙어 있는 물병은 상표를 뜯어야 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색깔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i t 표가 붙어있는 t l 은 s 표가 붙어있는 p 병은 p 표를 o 어야 합니다. o o n some people like the g 니다 u n d Separate the m o 재질이 다른 뚜껑을 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색깔 이온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